주식 경력 20년가량 됩니다. 수배 먹어보기도 또 몇십분의 일 토막 나기도 해 보았습니다. 20년 동안의 성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손실적입니다. 승수가 패전 수보다 훨씬 많지만 패전할 때의 손실이 승전 시의 이익보다 수배 내지 수십 배가 커서 아마 대부분의 개미들이 경험한 일들일 것입니다. 개미 여러분 실패담에 들으려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분들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불초소생이 이렇게라도 글을 전달해 드리려는 이유는 최소한 실패담을 자주 들리시는 분들이면 다른 분들의 실패담을 그저 읽을 거리로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잘 새겨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올라오는 실패담을 보면 이전에 다른 분들이 경험한 실패를 여전히 다른 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일몇 가지만 적겠습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 아예 주식을 안 하면 제일 좋고 그래도 한번 이 바닥에 발을 담그어 보고 싶다는 분들은 꼭 지키셔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소위 전문가 추천주는 절대로 사지 마라. 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이건 신문이건 방송이건 추천주라고 이름 달고 나온 것은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장기판에 분수꾼 아시지요? 누구나 분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식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에 한 20년 뒹굴다 보니 소위 이름때나 알려진 전문가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중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돈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까지 내가면서 종목 추천을 받다니요.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주식 투자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확실히 튀어 올라갈 종목 소위 대박 종목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종목 남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무슨 무슨 강좌다 특강이다 해서 수십만원씩 받아먹고 주식 투자는 실전입니다 물론 기본은 알아야지요 그런데그 수십만원씩 하는 강좌를 들어보면 적어도 주식 투자 좀 했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알량한 상식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나불거리는 정도입니다. 한가지 일반인들과 그런 강사들의 차이점이라 소위 구치가 아주 세다른 것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존경스러운 고수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자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돈 10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식의 대가로서 단타, 중타, 장타에 능하고 대박 종목, 급등 종목 발굴에 귀재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실력으로 실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이트 만들어서 강좌열고 얼마씩 받고 종목 추천하고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실전투자로 수백억, 수천억 만들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런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은 욕심 없고 남들에게 베풀어주기 좋아하는 천사들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익 보지 않고 여러 개미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 만드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 최소한의 공부를 하라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등 기본적인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잊어버리십시오 주식 투자는 실전입니다 그런 공부를 바탕으로 하되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남보다 많이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어쩌다 땀을 먹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해 급증주, 관리주, 부실주 건드리게 됩니다. 엊그제 들리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천만원으로 2년에 3억 만들었다가 나흘 만에 깡통되었다는 이야기를 연수익률 목표를 25% 내외로 잡으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꼭 1년에 이 정도만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몇 차례의 매매만으로도 이 정도 수익은 낼수 있습니다. 주식 가지고 있는 기간보다 현금 가지고 있는 기간을 길게 하면서 장을 지켜보면 들어가야 할 때가 보입니다. 조급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한발 뒤로 물러나서 느긋하게 장을 지켜보시면 확실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수는 절대 금지하되 몰빵은 수년에 한번 정도만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세의 큰 흐름을 보면 총화를 전량 투입해서 무조건 1년 이상 묻어두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몰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금 확보율을 50% 이상 유지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글 또한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꼭 지키셔야 살아남아 손자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